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남자들이 성형한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좀 여자들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어떤 남자들은 자연 미인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정작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친구가 성형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 예전에 인기가 없었는데 성형을 하고 나서 예뻐지고 나니까 남자들이 그렇게나 좋아하네 티가 나는 거 같은데도 남자들이 막 몰려요. 여자 입장에서 헷갈리잖아요. 아니, 자연미인 좋아하는 거야? 성형한 사람 좋아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냥 예쁜 여자 좋아하는 게 변함없는 거거든요. 남자들은 한결 같아요. 자연미인 제일 좋고요. 성형을 했는데 예뻐지면 좋아요. 그럼 뭐가 안 좋아요? 성형을 너무 과도하게 했는데 티가 너무 많이 나서 부끄러울 정도면 좀안 좋아하고요. 성형을 했는데 안 예뻐지면 또안 좋아하겠죠. 또 그냥 안 이쁘면 차라리 성형을 해서 안 이쁜 것보다는 낫지만 뭐 예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낮은 점수를 받을 거고요 이게 팩트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성형을 했냐 성형을 안 했냐 여자를 그거 가지고 구분하지 않고요 결론적으로는 성형 했는데 이쁘면 남자들은 좋아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남자친구들은 여자친구가 성형한다고 이야기하면 다 일반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느냐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이유는요 음. 여자가 원하는 답이 뭔지 학습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예요 여자친구가 성형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남자들이 아난 지금 네가 충분히 예뻐 너 정도면 됐어 이렇게 말하라고 배웠어 그런 거 그래야 하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어, 실질적으로 내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면요 지금 안 사귀고 있겠죠 외모든 성격이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남자친구가 느낄 때는 여자친구 외모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자들이 이걸 오인해서 어, 내 남자친구가 성형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모습에서 조금 더 예뻐진다면 성형을 해서 좋아진다면 남자친구가 뭐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어, 굳이 안해도 되기 때문에 안해도 지금처럼 계속 좋은 마음이 변함 없을 거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개 중에는 성형 자체를 정말 싫어하는 분도 있고요 또 물론 개 중에는 지금 여자친구가 나를 만나 주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높이 평가하는 경우죠 그래서 어, 내 여자가 제법 예쁜데 나는 운이 좋아 나는 득템한 것 같아 난 정말 여자 잘 만난 것 같아 이렇게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 아시잖아요이 여자가 만약 성형을 했어요 그럼 더 예뻐지겠네요 그러면 나도 어렵게 지금 이 여자를 만나서 같이 연애를 하고 있는데 레벨이 더 높아지면 주변에 나보다 레벨 높은 남자들이 나보다 조금 더 괜찮은 남자들이 대시를 해 오거나 여자 관계에 침투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위기감을 느껴요 선녀가 날개를 주면 도망가듯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자들은 성형한는것 자체를 되게 싫어한다기 보다는 성형을 어느 정도 해도 예뻐진다면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단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자가 성형한 여자를 정말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가끔 뭐라고 말해주냐면 성형을 한 여자는 원래 모습을 알수 없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뭐 2세가 걱정된다 이런 멘트를 하는 남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 여자가 정말 못생겨서 애를 낳았더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당신은 되게 괜찮냐고요 이거 하나랑 아, 실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예쁘냐 안 예쁘냐 이걸 따진다는 게좀 웃겨요 자기 새끼는요 정말 예뻐요 못생기게 나오든 예쁘게 나오든 객관적으로 는 어떻게 됐든 그냥 너무 예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별로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결국에 여자는 자기와 같이 갈 사람 나를 사랑해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이 남자하고 연애를 하고 있는데 이 남자가 내 의견을 반대한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결국 자기 자신이거든요 제 생각을 정리해보면 여자가 너무 과도한 성형이 아니라 아니면 중독적인 성형이 아니라 평상시에 계속 눈에 거슬려서 아쉬웠던 자기 어떤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혹은 어, 내 남자친구에게 좀더 예쁘게 고예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 어, 사회적으로 내가 활동을 할때좀더 자신감을 없애키고 싶은 그런 욕구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면 과도하지만 않다면 시도하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본인의 인생을 본인이 사는 거잖아요 내가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 남자친구의 의견을 너무 치중해서 반영하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